저는 지금 추천에 누림이라는 회사에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누림 대표님께서 3종 미생물을 이용한 정식후 곰팡이 세균 뿌리역 선축 및 영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오늘도 좋은 강의 들으시고 부자 되는 농법을 배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 3종 미세물을 이용한 정식 후 곰팡이 세균, 뿌력선충및 영양관리를 어떻게 통합적 으로할 것인 것을 설명해 드릴 임충 박사입니다 저희 대한 프로필은 제1편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생육을 보면 정식 전의 토양관리와 정식 후는 두 가지로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영양생장 즉 잎이 생기고 줄기 뿌리가 생겨서 성장 단계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개화가 돼서 지산부는 열매가 맺고 착색당도가 증가하고 지하부는 구근이 비대는 생식생장으로 나눌 것이습니다 그러면 이 정식부의 이 영양과 생식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육기 동안 영양과 생식생자 동안 지상 지하부 곰팡이병 세균병 뿌리옥 뿌리옥 선충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동시에 정식구도 계속 영양제나 여러 가지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료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가 또한 이왕이면은 영양제도 공급할 방식이 없는가 해서 이 종합적인 걸해결해면서 농가 소득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또한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됐다 라도 결국은 사용이 편리되지 않겠습니까? 왜 편리한 건지, 또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과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후에 현장 애로상을 보면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농가를 만난 거에 의하면 토양병 예를 들면 시드림병, 균핵병 같은 경우 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정식 전에 관리해도 또다시 먹으러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토양병과 지상국 곰팡이병은 예를 들면 흰가루병, 녹균병 탄저병 특히 흰가루, 노균병 같은 경우는 농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식 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첫 번째 들려면 농약이 내성이 생겨서 지금 뭔가 내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자제가 필요하다는 게 농가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세균병인데 청구병, 물음병, 더덩이병 지금 번1탄에 설명됐지만 물음병과 더덩이병은 제가 대학교 수때 명명한 세균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은 세균병은 토양병인데 문제는 이 세균제는 방제할수 있는 방식이 마이신이나 보르덕밖에 없는데 보르덕은 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의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세균제의 경우는 약제가 없습니다 오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마이신은 쓰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마이신은 쓰면 안 됩니다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이신이 들어가면 무릎병 잡으려다가 토양의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면 농사가 망치되어 있어서 마이신은 선진국에서는 금지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균제는 없다 보는 게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균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뿌리역선수도 작물이 정식후되면 증식 작물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농약으로만 뿌리형선충은 방지하는 데이기 때문에 뿌리형선충도 방지가 필요하다는 게될수 있고요 음. 역시 마찬가지로 정식 후에도 염류를 해결하는 것 해결 관리에 대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주 처리에 의해서 토양성 곰팡이 세균 뿌리형선충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경엽 처리에 의한 지상부의 곰팡이 세균 병도 방지하고 염류도 관리도 동시에 하고 영양까지 동시에 공급한 재균 부위 공급하면 농가가 정식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재균 박사를 할수 있는데 재균 박사는 어떤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병, 해충, 관령입니다 사람을 치는 약이지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등록도 어려웠습니다 이 제품을 재균 박사를 쓰면 이 재균 박사를 통해서 곰팡이, 세균, 뿌리선충을 종합관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염류 해소에도 도움되고 또 영양제는 효과도 나오고 또 경제적인 제품으로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서 여기 사용된 미세물이 3종 미세물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균 박사는 어떻게 탄성했냐면 제1탄에서 수폭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은 것이 바실루스 리체니포스 바스 프트라는 이종 미세물인데이미세물만 집어넣어도 대부분의 곰팡이나 세균이나 뿌리역 성충이 정식 후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트라이코더만 해줌이랑 곰팡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트라이코더만 해줌은 농가들이 아는 분도꽤 있고 생선분도 있는데 설명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R이라 쓴 거는 곰팡이입니다. 라이저터 솔라신인데, 트라이커도 T, 트라이커도머가 똘똘 말아서 밀라시켜서 죽입니다 이트라이커해지이라는 곰팡이는 특히 곰팡이만 다양한 곰팡이에 붙어서 죽이는 어쩌면 곰팡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를 수폭트로인 어, 이종 미스을 외에 더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정식 후가가 되면 은 세균병은 아슬루스 리치네포미스서피트르 가면 되는데 농약에내성이생는 곰팡이나 토양병이 워낙 강력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더 잡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게트랙이해줍니다 따라서 제균박사는 3종 미세물과 발효호소를 집어넣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실험을 간단히 예를 들으면 저희가 다 실험했지만 가장 청급 세균병이 더어렵다 말씀하지 않으습니까 세균병 들으면 청급병랄스나솔라나시멜라는 어, 세균에서 나는 음그 토양성 음, 음, 뭐야 세균병인데 관행에서 보면 이게 이 균이 뿌리를 타들어라서 물관 도관을 막아서 시름 증상이 되는 청고 아주 위험한 병인데 저희 제균박사를 처리하면 이 3종 미세물는미생물이 2종 미생물이 돼서 청고병을 어, 억제해서 이렇게 생육이 회복되거나 현재의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병에 관한 거는 마시는 어렵다 그러면. 보르도액보다는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세균병은 어쩌면 농약도 대체 가능한 것을 도전해볼 수있 가치가 있을 정도의 좋은 제품이 할수 있고요 이 지균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코도마 해줌을 넣기 때문에 곰팡이도 다양하게 방지해야 되는데 이 지균 박사는 꼭 강조하시면 분산 제품입니다 많은 미세물들에 액상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을 만들려면 배양을 하고 건조시키고 투입 과정은 제조 공정도 비 어, 어렵고, 단가도 비쌌는데 이렇게 분상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농가나, 어, 어 관련자를 물어보면, 분상은 먹히면, 묻는 질문이, 노즐 안 막히냐 모르는데, 단어 나가는데 노즐 막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국내, 나가서 세계에서도 거의, 최상위법으로, 분상 3종 미생물재매부도 노즐이 안 막힙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보느냐? 경엽처리는 당연히 가능하고, 관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균 박사람은 정식 후에 관주 처리도 좋고 경력도 하는데 일부분은 그 돌가루 묻혀서 이렇게 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노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냥 관주에다만 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돌가루의 제품은 저희가 개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선을 넘은 제품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균박사에 대한 농가 실증사면 결정하면 어떤 게했냐면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같은 구근요와 배추, 무, 상추 이런 부추 이런 같은 뭐뭐뭐 뭐, 뭐 김치류나 이런 식단류과 고추, 오이, 토마토, 참외 아 이런 원예 작물 참외, 수박 같은 동굴 작물 과수 포도, 사과 나가서는 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탄저병, 역병, 시드름병, 균액병, 뿌리역병 비단병, 고추에 있는 비단병 뿐만 아니라 벼도 도열병, 문구병 최근에 가장 벼의 문제는 깨시무디병, 영양결핍등 이런 것에서도 문판병 뿐만 아니라 청구병 세균수 구망병 무릎병, 화상병 아주 조심스러운데 오늘 가지검은 마른병인데 이거는 추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좀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대학교 였을때 가진 검은 명을 때 전체 유전자를 가장 먼저 해독한 사람기 이 때문에 추이 분야 우리의 검역 대상은 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겠고요 어쨌든 이 다양한 곰팡이와 습균병에 대해서 그리고 뿌리옥 선충에 대해서도 실내 인비치로테스 트 끝나고 농어 실증을 완료돼서 이미 농가에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또 재배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실과 평면 노지와 경사면에서 실증을 완료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정식전에 수포 터를 쓰면은 훨씬 좋습니다. 안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제품을 저가를 쓰기 때문에 사용한 다음에 정식 후에 하면은 5 0 0 g 에한 번인데 지금 박사 400내지 6 0 0평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양을 늘리는 건 관계 없습니다. 전혀 아키없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되겠고장문생의 등록 어, 본격적으로 되면 양을 또 조절이 가능하고요. 염면 살표는 1,000배를 시속을 기초로 하고 있고. 필요할 때 500배 써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단 조건이 항생물질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 제균 박사는 어, 보르덕이나 항생물질보다 대체 가능한 미생물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쓸 이유도 없고 또한 이 맛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해를 내기 때문에 쓰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은 이 제균 박사는 결국은 전생육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 현장을 봤더니 농가들이 요구도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식 생장기에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제균박사에는 3종 트라이크도마 해지움, 바슬로스 리치네포미스, 바트섭스 에서 곰팡이, 세균, 뿌리 손충의 염류까지 해결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영양제도 공급이 같이 가능한가의 질문이 와서 고민 끝에 제가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마늘, 양파, 뭐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곰팡이 세균 뿌리 선충은 방지하지만 생식 생장기가 되는 열매가 될 때나 구근류가 생각할 때는 추비를 엔케비를 많이 필요하는 거가 농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종 미생물에다가 24027 질소하고 가리가 있으니 생육과 동시에 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되겠죠. 이것을 농가 입장에 대해서 개발했으니까 재균박사를 통해서 전 생육하다 나는 구근이나 이런 것 추비 개념 필요하면 이걸 사용해야 되면. 농가에선선택권이 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됐습니다 참외는 아니다 참외는 질소가 줄이고 인산가리에 좋겠으면 좋겠다고 점점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삼종미스는 동일한데 헤라라고 해서 4, 32, 32 질소의 양은 성장은 좀 떨어지지만 인산을 통해서 어효과가가리만는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제균박사는 전생육기 됐는데, 자기 입맛에 따라서, 생장 전생육기에 따라서, 헤라 또는 헤라 앵케를 사용하 경우는, 곰팡이, 세균, 뿌리역선충 방제와, 동시에 영양급은 공짜로 받을 아, 공짜로만, 어페가 있는데, 무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 요약을 하자면, 헤라, 앵케는, 제균박사는 3종미세물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질소와 가리가 24-0-27 제품이고 이 경우는 미생물을 통해서 곰팡이 세균 뿌리 손성을 방제하는 동시에 열매 및 구근이 비대 착색 당도한 목적이면 이쪽으로 쓰는 게더 유리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헤라 같은 경우는 3종 미생물에 통해서 곰팡이 세균 뿌리 손성증관리 동시에 4 3시3 30, 0회이기 때문에 뿌리 밝은 줄기, 입이 성, 생장, 개화 결실, 결국 촉진할 때는 이쪽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렸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 앵케어, 헤라는 어떻게 나냐면 역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라는 구근요에 대한 검사와 배추, 무, 상추, 부추, 고추,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사과, 벽까지에 대한 다양한 곰팡이, 탄저, 역병, 시들병, 균핵병, 뿌리역병 고추의 문제는 비단병, 도열병, 벼에서 문제는 도열병, 문구병, 깨시 문제 곰팡이와 청구병, 복숭아에서 문제는 세균성 구멍병 물음병 다음에강의하한기회가 있겠지만 검역대상인 사과배의 문제는 화상병, 더덩이병 이런 다양한 세균, 뿌리 뿌리역 선충에 대한 효과검증이 완료가 됐고요 역시 재배 방법에 대한 검사도 끝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단 조심할 게 반복적이지만 항상. 마시나 쓴 것만 쓰면 됩니다. 농용신, 신자 붙어 있습니다. 이것만 쓰면 되겠고요. 사용 방법은 완주철시에는 400평에 6 0 0평면 1kg 한 봉지를 쓰면 되겠고요. 옆면 시기 같은 경우는 1000배니까 50마를 통해서 1000배를 써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재배력을 좀 1탄 강의와 요약하게 했습니다. 정식 전에 수폭토를 통해서 되면은 제가 1탄에 대해 때 k 농구기술고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정식 후에 제균 박사의 삼종 미성을 때도 이건 유기농 업자리 공시가 되어 있는데 병원 관리에서 쓰는 면서 영양도 공짜로 하는데 동시에 나는 생식 생간을 구분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헤라 엔케고 헤라를 사용하시면은 농가에서는 다양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식 정과 수학까지의 가장 골격이 되는 미성을 이용한 재배력이 완성됐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나를 물어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제품을 보면 제균 박사는 3종 미생물인데 병이충이라고 등록을 하는 제품으로서 500g, 3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간광에서 설명 못한데 아마 경쟁이나 유사품을 본다면 아마 전 세계 최저가에 해당될 제품이고요 전생육계가 능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생식장장할 때는 이 헤라, 앵케라인데 2km, 3만원으로 농가 입장에서 가격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입이 가능하다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문의는 본사 할때 박도영 과장이나 본사를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고 구입은 대리점이나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 입장에서 쉽게 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구,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대리점이나 농협 가셔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저희 문의 쪽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뭐 1일이나 3일 정도면 구입되기 때문에 구입은 전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